네, 오늘은 블루베리 콩포트를 만들건데요 과일을 설탕에 졸여서 만든 프랑스식 디저트입니다 우리나라 잼과 비슷한데 시중에 파는 잼 보다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아침에 프렌치 토스트 위에 이 블루베리 콩포트를 얹어 먹는데 아침 식사지만 달콤한 디저트 타임 같기도 해서 요즘 추운 날씨에 정말 따뜻한 콩포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만의 블루베리 콩포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꽝꽝 얼려두었던 블루베리를 준비를 했고요. 실온에 해동시켰어요. 콩포트는 잼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그때 먹을 만큼만 만드는데요. 해동한 거라 그런지 블루베리가 조금 물러있네요. 따로 설탕에 대신 한두 시간 정도 재워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바로 설탕을 넣어주었습니다. 설탕은 블루베리 3분의 1 정도 저는 단기 싣고 과일의 봉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설탕을 조금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약불에서 끓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저는 아침 에 빨리 먹어야 되므로 블루베리가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이런 메셔 같은 툴로 꾹꾹 눌러 주었는데요 그럼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요긴하게 요즘 사용하는 요리 툴인데요 사실 요 툴은 메시드 포테이토 만들 때 감자 으깨기용 주방 기구입니다 약불에서 은근히 끓여주면서 이 블루베리를 으깨서 살짝 몽글몽글한 그런 블루베리가 씹힐 수만 있게 그 정도만 끓여줬어요. 그리고 끓이면서 블루베리가 바닥에 붙지 않게 계속 이렇게 섞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분 정도 끓여주고 저는 가스불을 끄고 레몬즙을 한 스푼 넣어줬어요. 레몬을 넣으면 굳지 않고 더 향긋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아 <루베리> 블루베리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향긋하고 이 블루베리가 그, 우리나라 전라남도, 아, 전라북도, 고창에서 올라온 블루베리에요. 저희 이모가 보내주셨는데, 너무 알도 크고 싱싱해서 제가 먹고 남은 블루베리를 얼려놨었는데, 요렇게 해동시켜서 바로 콩포트를 만들어 먹으니까 아침에 그모닝식빵 위에 올려 먹으면 너무 맛있겠더라구요. 이제 블루베리 뽕포트와 함께 먹을 프렌치토스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집에서 제가 요즘 프렌치 토스트를 만드는 법인데요. 먼저 달걀을 준비를 하고요. 사실 달걀물에 우유와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 좋은데 우유가 없어요. 그리고 소금도 오늘은 생략하려고요. 콩포트가 좀 달달하기 때문에 이번 토스트는 은은하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시나몬 파우더 조금 또 바닐라 엑스트랙 있으면 조금 넣고 이렇게 살살 풀어줘서요. 식빵의 앞뒤로 고루 계란물을 묻혀줍니다. 다음은 버터를 녹인 팬에 앞뒤로 살짝 구워주면 끝이에요. 이것도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프렌치 토스트의 따뜻한 버터향과 그리고 향긋한 블루베리 콩포트향이 너무너무 지금 좋은데요. 그냥 빵 위에 무심하게, 어, 블루베리 콩포트를 툭툭 올려서 토스트랑 같이 먹으면 돼요. 제가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달콤하고 따뜻한 이런 과일 콩포트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네, 신선한 과일을 이렇게 달콤하게,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서, 어,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살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감귤 콩포트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그럼 또 다음 영상, 뭐 감귤 콩포트가 될지, 뭐 다른 레시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 끼. 네,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